酒人<音楽><音楽> 음. 헤헤 <웃음> 먹으려는 거 <거야>. 봐. 일로 <웃음> <웃음> 내가 못찍냐 뭐 이렇게. 허뭐보 음, <웃음> 신나? 신나게 하고 있자식아 다시 이거. 응. 이거봐라. 이거봐라. 이게뭐게이게 이거 뭐게? 이거눈이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눈 모아서 첼시한테 던져버리기. 눈 <웃음> 모아서 첼시한테 던져버리기. 아, 이거 아깝다. <웃음> 첼시한테 던져버리기. <웃음> 야, 그거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 아니거든. 첼시한테. 만져버리긴완전 아, 명중~~ 가자 차이 일로와 로 안녕 눈 음. <웃음> 묻은거 봐 뭐해노 야, 야, 이 오라고. 여기 와, 야, 이자로 와, 이 씨. 눈덩이를 그냥. 로 와, 이로 와, 이로 와, 와, 눈덩이 맞아, 눈덩이나 맞아. <웃음> 철어서 도망가는 거 나. 첼시 안녕 <웃음> <야>, 이이눈 <절식아. 웃음> 오지게 많네 눈사람이나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첼시 이 첼시 이거 봐 눈사람 첼시 눈사람 야, 쉬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이라고 에휴 흔진 빠지 제이씨 안녕 제이씨 안녕 제지씨 안녕